저도 살이 찌면서 생리가 진짜 거의 몇년 동안 멈췄어요. 음.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이제 다낭성 난소 주군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 아,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이제. 당신이 살이 찐 이유는 그냥 게으르고 많이 먹어서인데뭐 변명을 하느냐 그런 댓글을 보고 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살이 쪘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살이 쪘다. 약간 거식증까지는 아닌데 강박같이 어, 안 그래도 살이 막 많은 편이 아닌데 거기서 더더더더 빠지게 돼서 어. 이제는 속에서 약간 안 받는 그 정도의 심각한 수준까지 저체중으로 내려갔었어요 너왜 이렇게 말랐니? 너 뼈밖에 없니? 이러니까 자존감까지 같이 낮아진 거예요 저는 근데 살쪄서 <웃음> 겪는 고통이 걷는 거 네. 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걸으면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30분만 걸어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잘안 쉬어지고 내가 심각해짐이 느껴지니까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 가끔은 딱 잠에서 깨면 은 내가 몰라보게 가벼워져서 그냥 막 걷고 싶다. 음. 걷는 게 저도 힘들어요. 진짜요? 네. 음. 너무 극력 같은 게 없으니까 계단 아. 오르는 것도 힘들고 아. 그리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항상 치이고 다니니까 음. 너무... 지면 엄청 크게 아파요. 끓기기만 해도 몸이 그냥 들고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 매잖아요. 아, 네. 이렇게 딱 채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역시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안 돼가지고 배를 드러내고 골반에 걸쳐 보다 했는데 되더라고요. 간신히. 음. 그때는 막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정말 여행도 못갈뻔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죠. 너무 살이 찌면 사람들이 못 놀려요. 상처가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돼지다, 진짜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봐도 너무 놀리는 거니까 네. 정말 살이 많이 찌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주변 분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저 봐봐, 진짜 말랐다. 막 이러면서 등에 뼈 보인다. 막 이러고. 아, 진짜? 슈퍼춥스 같다. 친구들도 그러고. 또 많이 먹으면 먹고 나서 알고 보면 쟤다 토한다면서 뒤에서 그런 말 하고.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은 지하철에서 뚱뚱한 사람이 내 옆에 앉은 게 너무 싫다. 너무너무 싫다라는 글을 봐요. 아, 이거는 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나는 지하철 타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지하철을 타지 않게 되는 거죠. 피해를 줄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지하철을 타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제가 다리가 아파도 서서 가요. 제가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어떤 일종 네. 방어죠. 정말 말랐을 때는 반팔에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는 게 진짜요? 너무 느껴져요.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약간 우울증도 왔었어요 아... 네. 예쁜 옷도 입고 싶고 그런 건데 거의 한 5년째 계속 이렇게 검정색 옷 그리고 큰옷 음. 그런 옷들을 항상 입으면서 제 몸의 굴곡이 어떤지를 볼 때는 그냥 정말 가끔씩 샤워하고 거울 볼때아내 음.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도 이게 너무 마르니까 우리 네. 여성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청바지에 흰 치를 입어도 옷에 태가 안 나요 흔히 초딩 몸매라고 하는 그런 몸매? 월경 주기도 중요한데 월경도 이제 음. 안 하고 이러니까 아, 저도 네. 저도 살이 찌면서 생리가 진짜 거의 몇년 동안 멈췄어요 음. 그래서 병원 갔는데 이제 다난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르몬 이상이 생기면서 저는 이런데도 가끔씩 털이 이렇게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빨리 생리 주기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음. 가족 중에 160kg이 넘는 그런 구성원이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가족이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할것 같아요. 그 걱정을 하시는 걸 알면서도 저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계속 그냥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서 1, 2년 동안은 제가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도 않았었고 너무 답답하고 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나가고 싶은데 지금 이 몸으로 나가면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날 굉장히 안 좋게 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웃음> 맨날 누워만 있었거든요 어... 이러니까 맨날 식사도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같이 밥도 안 먹고 음. 맨날 따로 먹고 혼자 있고 왜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저도 대화가 단절됐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가족이랑 조금 멀어졌었어요 많이 잘 먹으니까 가족이 엄청 행복해졌어요 음... 제살 하나 때문에 목표. 응. 저희 어머니랑 목욕탕을 가보고 싶어요. 네, 딸과 음. <웃음> 뭐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서 서로 이제 계란 깨주고 막 어, 이러는 맞아요. 거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못 이뤄드렸거든요. 음. 정말. 이제 살을 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어머니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기. 어, 살찌고 이제 몸매를 만들어서 비키니를 입고 싶어요. 아 나도. <웃음> 비키, 홍인용 제일 작은 걸 해도. 일단 음. 위에 거는 당연히 안 맞고 아. 밑에 것도 안 맞아요 이거 <웃음> 몰랐다 킵이 없으니까 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니를 한번 입고 워터파크를 가고 싶어 아 워터파크 좋지 네입니다 화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웃음>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괜찮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너는 왜 살을 빼야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른 사람한테는 부러질 것 같다. 뼈밖에 없니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시는데 마른 사람한테는 되게 상처니까 좀 그런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